짠! 여러분 콘서트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또 하나의 스페셜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그 시절 이야기 라는 주제로 꼬마, 청소년, 어른의 테마를 나눠서 선물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p d 님께서 준비한 미션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아또 저한테도 이렇게 감사하게 또 도네. 아니 요즘 국가가 얼마나 <웃음> 높은데 만원으로 선물을 어떻게 사요? 그래도 제가 이 만원으로 소중하고 의미있는 선물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넌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태우 자, 그럼 첫 번째 대박, 꼬마의 선물을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제가 선택한 꼬마의 선물을 찾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어? 안녕? <웃음> 저도 꼬마 시절 때 하루에 한 번은 들렸던 곳이 문구점이었기 때문에 문구점을 선택했는데 그 시절에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을 오늘 여기서 찾아가지고 선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온다 근데 이거 진짜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했는데 브루마을 진짜 나 완전 잘하는데뭘 해야 될까요? 뭘 사야 뭔가 의미 있고 쓸모가 있을까? 보드게임을 하나 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보드게임이 생각보다 오랜만에 해도 재밌거든요 만 원으로 못 사겠다 만 원을 채워야 되니까 저 어렸을 때그 가격이 아니에요 이제 아 비비탄도 나 진짜 잘 갖고 놀았는데 서바이벌을 진짜 장난 아니었지 제가 문구점에 오는 이유 1순위 쫀쫀이랑 아폴로랑 어? 이런 것도 좀 살까? 수억의 음식들이다 아폴로 이거 이거랑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머리끈? 요거나 요거 보라색, 연보라어 대박! 공기! 이게 제가 샀던 그 바로 그 공기예요 이 공기가 진짜 잘 되거든 구슬 대박! 저 맨날 항상 이 구슬 중에서도 이 왕구슬 있잖아요 맨날 이 왕구슬 갖고 싶어가지고 꼭 가지고 놀아주세요 제기 혹시 제기한 번만 쳐봐도 될까요? 10개 이상 성공하면 1,000원 더 주기로 아, 그 1,000원인데 <웃음> 아이스크림 사주기 오케이 10개 연습, 연습 오케이, 오케이 또 잡아봐 어, 나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자, 너 자세부터가 안돼 있어 자, 자. 하나, 둘 뎁뎁뎁뎁 네, 조금 네, 네. <웃음> 재밌겠다 노트 9,300원 됐어 요 9,300원이요? 어, 700원밖에 안 남았네 큰거 800원, 700원에 주면 딱 맞네 아 어, 700원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웃음> 큰거 노트, 펜, 공기, 책기 머리끈, 그리고 추억의 간식, 구슬, 그리고 학종이, 그리고 포장지까지 딱 만원으로 10만 아, 10, 100원이지만 100원에 디씨 해주셨습니다 <웃음> 완전 꽉 채워서 깔끔하게 샀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많이 파세요 네. 네. 생각보다 많이 산것 같아가지고 의미 있는 선물들을 되게 기분 좋고 또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시기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선물이 겨울이 항상 좀 생각이 났었어가지고, 마침 지금이 딱 겨울이니까, 지금 딱 여기 보이네요. <웃음> 목도리 같은 거 어떨까? 목도리 같은 거 괜찮을 것 같은데. 목도리가 되게만 원이어야 되는데, 만. 아, 만팔천 원이야. <웃음> 어, 어떡해. <웃음> 어, 예쁜데, 딱. 얼마지? 만원 만원이야 만원 오 대박 이 색깔 예쁠 것 같은데 오 어, 괜찮은 것 같아 나 이걸로, 이걸로 할게요 오케이 만원 바로 사고 오겠습니다 아. 탭탭 성공 딱 마음에 드는 목도리를 산것 같아가지고 아마 이쁘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이제 어른 하면 떠올리는 선물을 생각을 하다가 너무 쉬운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바로 그곳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가시죠 <웃음> 이제 이곳은 바로 어른 선물을 사기 위한 곳인데요 어른 선물을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곳을 바로 떠올렸어요 왜냐면 성인, 성년 하면 은 향수가 떠올리기 때문에 안 그래도 또제 진짜 제일 찐친 향수 스튜디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로 바로 왔습니다 자제 베스트 프렌니자 여기 이 가게 주인 대표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웃음> <웃음> 아주 <웃음> <웃음> 엄청 부끄러워 하셔 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호의 오랜 친구이자 파스널 퍼퓸 브랜드 퍼스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박현민 입니다 일단 제가 듣기로는 브랜드가 이제 곧 런칭이 된다고 그래서 준비한 그 제품들을 좀 저한테 좀 아, 시향을 그, 해주시면 네네. 제가 거기서 골라가지고 선물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어... 일단 네, 저희 제품의 샘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저희가 샘플링을 거듭하고 거듭해서 최종 샘플은 이세 음. 가지를 지금 추려서 아, 네.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향 한번 제가 해보시겠어요? 제가 해볼 때가 오래 네.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일단 그러면 첫 번째 이건 두번째. 네, 네. 이 세가지 중에 네. 아마 태호한테 익숙한 향이 한가지가 있을거예요아 그래요? 네. 이거 잠깐만 나 이거... 맞습니다 네, 갑자기... 잠깐만... <웃음> 이건데? 저... 제가 예전에 한번 선물해드린 적 있죠? <웃음> 아... 근데 진짜, 진짜 저는... 제가 그때 선물해준 거 3개, 주, 3개 주셨잖아요. 네. 저 아직. 어, 아, 예, 맞아요. 이거 맞죠? 이거, 맞죠? 이거 이거예요? <웃음> <웃음> 이거 인생향수거든요. 저 아, <웃음> 진짜 잘 뿌리고 다녀요. 그리고. 이게 세 번째. 네. 제 개인적인 취향은 지금 이두 개거든요. 아까 아, 처음에 봤던 거랑. 두, 향이랑. 두 번째 지금 거. 제가 쓰고 있는 향. 네, 맞아요. 저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로 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그렇잖아. 우리 어. 팬분들도. 같은, 저랑 같은 향수를 써야 아무래도 제 향을 느끼실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리울 때마다 뿌리실 수도 있으니까. 음. 이 향수를 만드는 네. 것 자체가 태호의 네. 취향과 태호의 그런 이미지를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진 음. 향수고. 이 제품이 출시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아직 이 친구의 이름이 없어요. 아 그래서, 어, 어, 괜찮다고 하면은 태호가. 네. 이 아이의 이름까지 한번 지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음... 오잠시요 잠깐만. 오, 오, 와요. 와. 와. 와. 와. 바로? 와, 바로? 와. 바로? 바로? 와. 바로? 이렇게 바로? 와. 와. 와. 와. 왔어요. <웃음> 봐봐요. 지금 퍼스퓸과 태오가 직접 지어줘 태오의 뭔가 취향이 들어갔다. 태스퓸 어때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가지 만약에 그 광고를 하시잖아요 그때 <웃음> 네. 광고 음악으로 네. 땅인게 있어요 어떤게 있죠? 데스푠 <웃음> 소크라테스푠~~ <데스크> <웃음> 괜찮죠? <웃음> 그 제가 이제 팬들을 위한 선물을 하잖아요 아주 의미가 있고 네. 아주 소중한 선물을 해요 그렇죠. 근데 만원에 사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만원에 주시면 네. 될것 같은데 만원이요? 네 친구 좋다는게 뭡니까? 만원!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어떻게 그러면 뭐 홍보나 이런 것도 더잘 해주시는... 홍보! 건가요? 홍보 필요하세요? 홍보 바로 갑니다! <웃음> 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퍼스퓸의 1호 향수! 테스트제 취향과 제시기미처될수 있는 이 향수! 여러분이 체오를 기억하고 추억하고 체오을 보고 싶다 하실 때이테스트을 뿌리시면 아마 저를 자, 네. 어때요? 괜찮죠? 뭐 괜찮기는 한데 조금 한 2%가 조금 부족한데 2%가 부족하다 이거 완전 안벽겠는데 여러 네. 많은 분들이 네네. 태호의 애교, 애교. 한번 어, <웃음> 보고 싶지 않으실까 아무래도 <웃음> 그 광고 노래 해줬잖아요? 네. 그걸로 해, 해드릴게요 1, 2, 3, 띠. 테태트뿅 똑그라띠 뿅. 풉. 자. 네, 아유. 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 이쁘들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제 향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네. 이 제품으로 출시하면서 라벨링까지 다 완성되면은 네네. 그때 태원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